네 저는 네갈랜나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전세계 한해 동안 완성차의 판매량이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세계에 판매된 자동차가 무려 8,063만 대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중 전기차는 얼마나 판매가 되었을까요? 전기차의 총 판매량은 802만 대로 완성차 판매량이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 열대중한 대는 전기자동차인 셈인데요. 이처럼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의 연구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어입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 운동화도 제각각인 것처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각각 다른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어떤 타이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승차감, 핸들링, 소음 등 주행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출고용 타이어 선정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목표로 하는 타이어를 만들어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무겁고 엔진 소음이 없어 조용한 어 유용한 전기차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어에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하고 국산 및 수입 차량의 출고차에 이미 장착이 되고 있는 타이어가 있는데요. 오늘 그 타이어를 소개해드리고 전기차 타이어에 적용된 특별한 기술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투뷰 지금 내 뒤에 있는 차가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EV6 모델인데 장착된 타이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 타이어 측면을 보니까 브랜드가 금호 타이어이고 제품명이 크루젠 HP71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 타이어를 봤으니까 짐작했겠지만 오늘 금호 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를 소개하면서 어떤 흥미로운 기술들이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볼 거야 금호 타이어는 2022년 7월에 전기차용 타이어 마제스티 9 EV 솔루스 TA와 크루젠 EV HP71을 출시했는데 두 제품은 금호 타이어의 스테디셀러 제품 품을 기반으로 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해 전기차의 특성에 맞게 주행, 제동 성능의 승차감까지 향상을 시킨 제품이고 현재 기아 EV6와 폭스바겐의 ID4 차량에 출고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제품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에서 회전 저항 계수 1등급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고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전기차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첫 번째 배터리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무게가 20에서 30% 정도 무겁다 때문에 차량이 정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끄러짐이나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정숙성이 뛰어나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이 더 두드러지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순간적으로 최대 토크가 발생해 강한 힘을 내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 타이어 마모가 빨라지게 된다는 거야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금호 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에는 어떤 첨단 기술들을 적용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는지 그 기술들을 알려줄게 첫 번째, 소음 저감 기술. 먼저 K-사일런트 폼을 적용해서 타이어가 주행 중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즉 공명음을 흡수해서 차량 내부로 유입이 되는 것을 저감시키는 신기술로 타이어 의 내부에 다공성 폴리그레탄 폼인 흡음제를 부착하고 내부의 공기 진동을 분산시켜 약 8%의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이야. 또 타이어의 굵은 세로움에서 발생되는 소음 저감을 위해서 특수 설계가 적용돼 있는데 이는 주행 시 공기의 흐름에 의해 타이어 폼에서 증폭되는 소음을 분산시키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거야. 두 번째, 최적의 컴파운드 사용.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컴파운드를 사용해 마모성과 연비 성능을 향상시켰고 SBR 합성 고무를 사용하여 마모 및 눈길 주행에서의 성능도 강화시키게 했다는 거야. 세네 번째 특수 패턴 설계, 3D 챔버 블럭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일반 타이어와는 다르게 타이어의 가는 홈의 엣지 부분을 깎아내서 뜯김이나 마모 성능을 강화시켰고 또 타이어의 패턴을 지그재그 우상향으로 설계해 높은 토크로 인한 쏠림을 방지하고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고 그리고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균일 접지압을 유도하여 제동 및 주행 성능을 강화했다는 거입니 네 번째, 고강도 구조 설계 이외에도 구조적으로 고출력 전기차에 적합하도록 타이어의 옆부분인 사이드 월에 최적의 고강도 하이브리드 소재를 사용한 설계를 통해 제동, 주행 성능 강화, 그리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의 기술이 적용되게 되었던 거야 이렇게 금호 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적용돼 있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아직 사이즈 라인업이 많지 않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문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전기차 타이어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타이어보다 공급 조건이 까다로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적용된 기술을 살펴보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오